과연 음, 며느리를 딸처럼 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갈등의 시작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 되시나요? 아 제가 살면서 계속 인간관계가 왜이렇 힘들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무심하게 살 수도 있지만 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 주변에는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벌써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이 좀 확대되고 하면서 이게 처음 맞는 며느리, 처음 맞는 사위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처음 맞는 시어머니 뭐.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좋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이게 참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상담의 장면에서도 이런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겪게 되면서 그럼 과연 뭐이 시대의 며느리는 어떻게 어떻게 처세를 하는 것이 좋을까 잘하는 것일까 어,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아임프로 엔심리에 정말 많은 지혜들이 있거든요. 과연 며느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며 어, 자식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찾아보면 아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배운 거 한번 짚어 가볼게요 여자 입장에서 일단 말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자식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여자의 입장에서 자식은 바로 아웃풋 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생해주는 이 일간에서 생해주는 대상이 아웃풋이고 바로 그 아웃풋이 자식에 해당되는 가수관계죠. 그러면 자식은 뭐 아들이든 딸이든 바로 내가 생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냥 해주고 싶은 해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 현이 어, 이제 며느리를 보면, 뭐 아들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며느리 보면, 어, 나는 이제 뭐 며느리한테 잘해줄 거다. 라는 생각을 다 하죠. 어, 그렇게 고속하지 않을 거다. 시어머니 노릇 안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아, 난딸 같이 할 거야. 딸처럼 나는 지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막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음, 며느리를 딸처럼 대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아들이, 아웃풋시면 아들의 와이프는 찾아보면 됩니다. 식신이 이제 자식이면 아들이면 아들의 와이프는 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식신부터 출발해서 재성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관성이 며느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서 식신은 자식 아들이고 관성은 며느리다. 이렇게 며느리에 해당되는 아웃풋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아웃풋처럼 대하면 안 된다. 딸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게딱 드러나죠. 관, 룰처럼. 남편이 룰이었죠. 바로 남편이 룰이었고 또 며느리도 룰이라는 점이 이것이 바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룰이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룰일까요?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룰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어떤 그 룰로서, 도리로서, 도리로서 서로가 관계를 한다면, 어, 서로 갈등이 굉장히 줄어든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딸처럼. 이렇게 대하면 아웃풋처럼 대한다는 것인데, 룰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아웃풋으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룰과 아웃풋의 어, 마찰. 이것이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딸처럼 대한다는 것은 되게 무순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갈등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가 뚜렷하죠. 내가 해야 될 역할, 네가 해야 될 역할 이 경계가 뚜렷하고 또 우리 남편을 룰로서 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남편을 대할 때 그리고 며느리도 룰로 대할 때 되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며느리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 제, 지내고 또 어떤 격을 좀 벗어 던지고 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며느리도 봤고요 친근감 있게 잘 대하는 어, 그런 관계를 봤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 그런 격을 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 예, 그렇게 했을 때 가족관계가 어, 아주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가족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딸이 될수 없다. 딸이 될수 없습니다.